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면평가 실시요령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평가의 중요성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은 서류심사 통과, 현장평가 통과 두 달을 소요돼서 마지막 관문인 대면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평가장에는 30분 전에 도착하셔서 재반준비사항 체크하고 발표에 대한 스스로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발표할 아~ 입장을 할 때는 아, 보통 삼인 정도가 참석을 하니까 과제책임자가 아~ 세 과제 아, 분이 입장 한다고 판단했을 때 아~ 가정했을 때 아, 이렇게 평가위원이 평가위원분들이 여서 일곱 분이 착석이 계시니까 아~ 인사 한번 드리시고요 과제 책임자가 어뭐 A 회사의 홍길동 과제 책임자입니다 대표이사 누구누구입니다 또뭐 핵심 미술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요 과제 책임자는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두 분은 우측에 아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 앉으셔서 어 발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할때 어, 20분 발표 20분 질문을 받습니다 아, 전에는 짧다 해서 30분 발표 30분 질문 너무, 너무 길다 그래서 25분 발표 25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 20분 발표 20분 질문으로 현재 대면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면평가장에서 발표할 때는 20분을 추가로 주지 않기 때문에 20분 내 모든 사항을 발표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2, 3분 내 끊으시고 기술성에 대한 어, 발표를 7분 이내 그 다음에 사업성 및 비전에 대해서 8분 정도 나머지 1, 2분에 어, 이 자금이 지연됐을 경우에 어, 기술 개발을 통한 우수제품의 개발로 매출 증대는 물론 수출 증대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창출을 통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강한 임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분 발표가 끝났을 때 20분 평가위원분들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질문을 받으실 때는 자신 있게 그 관련된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확신을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면평가시의 비목별사업명세표에 따른 인건비의 과다개정 또는 기자재, 원부자재, 장비 부분의 과다책정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는 아, 삭감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어, 꼭 필요한 기자재 장비적으로 어, 비목별 사업명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깎인 부분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아, 수정계획서 작성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분 질, 질문을 다 끝냈을 때 아, 끝날 때 마지막 참석자 세분이 평가위원님들한테 가볍게 목례하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면평가 요령에 대해서 기술정보위원회가 만든 자료를 참고로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대면 평가의 중요성 및 개요를 살펴보고. 대면평가와 발표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발표 및 질의응답, 대면평가 절차 요약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대면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대면평가 진행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R&D 사업은 과제 선정을 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대면평가는 선정평가 시 평가결과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대면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평가 시 전반적인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발표자료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참고할 만한 팁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가를 위한 사전 기초 지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발표 시간 및 진행 순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과제당 발표 시간은 60분이며 각 관리 기관별로 상의하나 보통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과제는 사업을 신청하실 때 선택하신 기술 분야별로 분과가 구성되고 세부 운영 지침 평가표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발표 자료 작성 시 평가표를 참고한 후 발표 자료를 작성하시면 평가위원에게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와 평가장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는 사전에 신청하신 과제의 분야별로 분과 구성을 하고 주관기관으로 평가 일정을 안내합니다. 안내받으신 일정에 따라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며 평가 전 신분증 확인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면평가 참석자 대상은 과제 책임자 또는 대표자이며 평가장의 장소 요건을 고려하여 발표자를 포함한 최대 3인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과제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참여연구원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인원만 인정되며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가장 입장 및 배석이 불가합니다. 발표는 원칙적으로 과제 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출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참여연구원이 대리 발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평가에 참석할 경우 참여연구원의 발표는 불가합니다. 참여연구원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인원만 인정됩니다. 평가장에 도착은 사전에 평가 담당 간사의 사전 안내를 받고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것이 발표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지된 평가 시작 시간보다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먼저 평가장에 도착하여 대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장에 도착하시면 평가를 위한 간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며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시면 되고 만약 발표 자료가 수정되었다면 해당 간사에게 발표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표 자료를 한번 리뷰하고 데모 장비 등을 준비하셨다면 세팅자와 배석자 사이에 업무 분장을 하여 최단 시간 내에 준비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장에는 편의를 돕기 위한 노트북과 레이저 포인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되지만 익숙한 포인터 사용을 희망하신다면 별도로 지참하시고 담당 간사에게 이야기하시면 평가장에 입실하여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제의 발표 순서가 되면 간사가 평가장으로 안내하므로 함께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가장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평가의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사업에 따라 5에서 7인이 참석하고 그중한 명의 위원장을 선정하여 원활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평가장은 U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중앙에 평가위원장이 자리하게 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이 좌우로 자리하게 됩니다. 발표자는 스크린 우측 또는 좌측에 위치하시고 동행하신 분들은 평가장 내부에 마련된 의자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평가 시작 전 발표자와 참석자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발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발표 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시간 중 기업 소개 등은 최소 2에서 3분 이내로 회사 개요 설명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전문성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개발 목적을 설명하실 때는 기술 트렌드 및 시장 규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 목표 및 내용 설정은 가장 눈에 들어오게 서술하시되 공동 연구를 진행하신다면 기술 개발 추진 체계 설명 시 명확한 역할 분담을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예상되는 시장성 경제성 설명은 매우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므로 반드시 예상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품화 계획 및 판로 확보 방안을 설명하시고 부풀려진 계획은 지양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가 종료되면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평가위원회 질의의 답변 시에는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여 답변하고 장황한 설명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부풀려진 답변보다는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으로 기술개발 목적의 명확성,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 증대 등의 파급 효과, 주간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협력 계획, 국내외 시장 동향 파악, 특허출원 방안과 회피 전략 등 관련된 내용이 많이 질문되므로 사전에 답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종료가 되면 평가위원에게 목내 후 뒷정리 없이 바로 퇴실하시면 됩니다. 면평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기 30분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간략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 발표 30분 전에는 평가장 앞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커피나 담배 그리고 전화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표 자료 및 예상 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 10분 전에는 담당 간사가 발표자 및 배석자를 확인하러 나옵니다. 이때 간사가 사업계획서 대비 발표자 및 배석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오니 먼저 신분증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드디어 발표 시작 2분 전입니다. 이때에는 발표자 및 배석자에 들어가는 순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빔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발표 자료를 넘겨줄 것인지, 배석자는 어디에 앉아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30분 발표 후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발표자께서는 평가위원분들께 인사하시고 배석자를 차례로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데모 장비를 준비하셨다면 데모 장비를 세팅하실 배석자분께서는 발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세팅하시고 세팅 절차는 간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는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발표자 및 배석자가 자유롭게 응답이 가능하나 배석자 응답 시 기술의사 홍길동, 참여연구원 김유신이라고 소속을 밝히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마무리도 잘 하셔야겠죠? 좋은 인상을 남기고 퇴실하시려면 역시 차례로 평가위원에게 인사하시고 평가장 입구에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대면평가 진행 시의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면평가의 발표의 포인트는 개발 목표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파급효과 및 사업화 성공의 가능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평가자를 대상으로 개발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는 데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겁 봅니다. 그만큼 대면평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 반드시 어, 원활한 발표를 통해서 어,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내용은 서류심사 때 이미 평가가 됐습니다. 대면평가 때는 그 기술 내용에 대한 전문성 또는 기술에 대한 어떤 차별성에 대한 강한 의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는 거고 또 사업적인 마인드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께서는 꼭 동참하셔서 자리에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 만큼 성의를 구하 거기 때문에, 아, 좋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발표하시는 분들이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 발표의 어느란 또는 질문의 부정확한 답변, 이런 상황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사례를 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담화문을 발표할 때 리허설을 7번 이상 한답니다. 따라서 어 국제과제 지원에 대한 이 마지막 가문인 대면평가를 임하실 때 20분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에 회사에서 개발하고자 는 내용이니까 입에 딱 붙어서 어 아주 원활하게 발표가 돼 주셔야 되고 평가위원분들의 질문이 나왔다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줄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아, 아무튼 대면 평가의 중요성은 제가 볼때뭐더 이상 뭐 말씀 중에 이상 뭐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관문이니까 하던 여본 아, 자료를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좋은 성과를 얻으셔서 아, 국제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기술평가, 기술 인정이 받아, 인정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떤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